저희 빗소리는 그때 같이 안 잡혔었나요? 왜 나만 잡아요? 아, 억울해? 어, 그래? 그럼 잡아올게. 아 죄송해요. 잡아올게, 아니, 아니, 네. 아니 죄송해. 잠깐만. 아죄송해 잠깐만,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좀곤란해지 야, 너 그렇게 한심하게 나 쳐다보지 마라. 아! 진짜로 잡았네, 저거를? <웃음> <웃음> 최캐빈 님께서 밀고 하셨습니다. 와, 저색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. 아니. 저런 것도 지금..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안 했어, 내가 안 했어. 이거 뭔가 오해가 있어, 빗소라. 아니 진짜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셨 별얘기 아니었어 근데 내가 왜접혔을까했는 뭐 갑자기 나 지금. 는데하하하하 <웃음> 아니 이게 이꽉 물지 말고 아 그거 이가안 좋아지네 아 이게 근데 일층에 방이 없네 안되겠다 그 일단 무기 이런 거 전부 상자에 반납하시고요 상자가 안 열려요 아아아 아, 아. 반납하시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왜 나랑 같이 가... 아니 이렇게 되 1층에 방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. 둘이 동료잖아. 친하잖아. 뭐 같이 좀 써요. 네, 감사합니다. 민죽의 썩은 지팡이. 후. 후. 아니. <웃음> 연비 제소자 예예예예 예, 예, 예, 연비 예, 예. 제소자 있습니까? 어네 여기 있습니다 면회 신청 왔습니다 아 면회 신청 우리 애들이 나를 찾기 디 아는 사람입니까? 아 아는 사람입다 아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나옵니다 어, 같은 일행도 같이 면회 한다고 했으니 누구입니까아네야 우리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그래 나머지 제소자들은 그러면 다나오십시오예 아, 일이나 하자 아저 배가 아파서 저 볼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 그럼 싸고 나와요 이따 데리러 올게 아저다싸습니다 <웃음> 아이 드럽게 진짜 저 <웃음> 자, 나오십습니다 자내한 명씩 수가 풀어줄 테니까 예 나가서 밀 모여 있는데 농사 짓습니다 뭐야 면회 와 철조망 면회를 하네 우리는 왜안 오? 왜안 오긴 됐다. <웃음> 여기 있잖아. 지금 <웃음> 아 이거 자 빨리빨리 일했미데 알았어요. 거 참, 이거 근데 왜다안 되는 거 같지? 아니, 이거는 모래잖습니까? 아아아아아... 아, 아, 아. 아, 제가 모래에다 음, 농사를 하려 음, 음, 그러면 두분다 여기 이렇게 와 계셔도 괜찮은데... 아, 잠깐만! 아니 뭐 그냥. 어, 잠깐만, 아, 뭐야 뭐야. 아, 아,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 저거. 어, 내가 아, 어, 물러섭니다 물러섭니다 물러섭니다. 아 자자자 자물러섭니다 물러섭니다. 아 달려. 아, 아, 아, 잠깐 잠깐 잠깐. 야야야야 아니 아니, 아니 저기 뚫렸잖아요. 벽에 붙습니다 벽에 붙습니다 저런 벽에 붙습니다. 아 벽에 붙어. 그 하던 거 중단하고 다들 일로 와서 벽에 벽에 벽에 붙 붙어. 집어 동작에 붙어 빨리 붙어. 잠깐방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방 들어갈 예했습니다 빨리 저기로 벽에 붙어. 일렬로 줄 서서 따라옵니다. 그 파란머리 나와. 네? 저 원래 의방이었습니다. 아, 몰라 나와. 빨리 <웃음> 저 원래 의방이었습니다. 아 몰라 나오라고말안 해. 아아아아아아아 뭐, 아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웃음> 가서 찾아오겠어. 아 그럼 제가 현상섭에 걸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감시카메라 설치해 놓고 가니까 허튼짓 하지 마세요. 예, 예, 아, 뭐야? 안 켜져 이제? 아이씨 이 땅은 못 사나? <웃음> 다음에 땅문서 들고 와서 일부러 체포? 제가 마침 두 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<웃음> 아 아이씨. 근데 여기 경찰 땅 등록돼 있어 이거 한번 해볼까 진짜로? 어떻게 된아 다른 토자 겹쳐 아 다른 토자 겹쳐? 에이씨 사실 이거 공금맹령이 가지고 산 겁니다 <웃음> <웃음> 쌤쌤으로 치즈하스 <치셨으신> 신님 <분님. 웃음> 저 뭐야? 왜? 어? 왜? 방금 이거 천장 못 봤어? 못 봤는데? 왜? 기.. 기어.. 기어당겼는데? 기어당겼다고? 어.. 무슨 우주 유형 하듯이 막.. 수영 쳤는데.. 어저 위에! 나는... 안 보여 저거? 나안저 보... 사람 안 보여 저거? 나안 보이는.. 아유 깜짝이야 뭐야! 기저.. 문좀 열어주쇼! 기... 기저야 뭐 아니.. 아헤이 잠가.. 문한 번만 당겨주면 안돼 이게 뭐야? 청구서는 뭐데? 등기번호. 카 끼운 거돈 내놓라고 설마? 아니 소포가 왔는데? 5천 달러 없는데요 지금? <웃음> 늘 쓰시는 카드로 10을 처리해놨다고요? 야, 5천 달러 뭐 여기 300 달러 좀더 받고 요거 한번 땡겨 주면 안 돼? 요거 한번? 하나 땡겨 줘, 한번 여기. 한 번만 땡땡 네, 땡. 네, 네. 카라카라마카라 카라. 그래 라마그라 카라 아, 그, 카라 그냥. 잘 먹고 잘 살아라 돈도 뺏긴 겁니까 신부님 지금? 돈안 줬어? 아, 돈 줬네? 야야! <웃음> 경찰 유례 없는 최대 실적. 패트리어트빌의 마피아 n t tell you. You're on the traditional j o 살인 a t r i o t to be a bapia. There's a c h 있 n b u j a Pulpop during c o l 지난 날 경찰이 최대 규모의 실적을 내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의 위대하신 하트비트 시장님께서 직접 교도소를 방문한다. 오른쪽 드러그 마운틴에서 멀리 교도소를 바라보는 하트비트 시장님의 모습. 다른 이들의 방해가 되지 않게 늦은 밤 방문을 한 모습에서 세심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으며 드러그 마운틴은 시장님이 취임 후 만들어진 산으로 구속인 야여기 잉크가 먼저 이 부분은 읽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뭐지? 어? 근데 산 이름이 야 드러그 마운틴인데? 약산인데 약산? 아근그만던 해피 파우더가 응 음. 우리 형님이 교도소에 다녀온 이후로 싹 사라졌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야이씨 저기 묻어있나 진짜로? 교도소 투자판 아주 그냥 사툼트 <웃음> 어뭐뭔 뭐, 소리야 이거 아아 벗어지네 야너 어떻게 그거 안 걸렸냐? 저너 차마자 다시 뺐습니다. <웃음> 네, 손은 누구보다 빠르다. 술 계속 만들고 술 팔고 지금이야. 지금 경찰의 이목이 저쪽 어 샤이비 쪽에 몰려 있는 틈을 어 뭐야? 경찰의 이목이 샤이비에 몰려 있다고? 몰려 있는 동안 뭘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?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드립시다. 아멘, 에이멘, 에이멘, 에이멘. 잡아 오셨 나요. <웃음> 그게요? 예. 지경사 굳이 제소자의 질문에 다 대답할 그래, 필요 없어 그래! 대답하지 않겠다 음, 못, 잡았죠? 못 잡았죠? 못 잡았죠? 못 잡았으니까 대답 못하는거 m going to take a picture. What's 일 h 가죠. 예. h a t s that? What's t h 줄 t What's that? What's 어, 아 지인분이 왜그러십니까 아, 아 밖으로 나와! 아 저.. 어 왜이렇게 썽이 났지 저사람? 자 저번 일과 때 쓰던거 그대로 가져가서 합니다 어이 깜짝이야 아유 아유 저저저 똥밟 싸우고 오겠습니다 와, 같이 똥, 똥, 똥 갑니다 아이씨. 어 감시하시죠 저 여기 감시하겠습니다 저죄한테저 아, 누가 쳐다보면 못사는 병인거 하저 <웃음> 경인님 응? 음? 그냥 쳐다보고 계이렇 똥을 싸든 말든 두두두 아씨 아 냄새야 아. 신부님 어디 갔습니까? 예 아니 저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뭐하십니까? 아니 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약간 바깥공기 좀 쐬고 싶어가지고 색가루가 없습니다 그럼 못 알아서 뽑아서 뼈가루를 만들든 하십시오하이씨왜 <웃음> 이렇게 성질이 났지? 당신 <웃음> 뼈 있지 않습니까? 당신 뼈! 복사 뼈! 그거 뽑아서 아십 아니, 아니 아니 왜 이렇게.. 아니 그게 말이 돼요? 아니 저희 근데 잠깐 쉬는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? 저희 그럼 여기 앞에.. 아직 일과 시간 안 끝났습니다. 경위님 아까 끝났는데? 자 끝났습니다. 하하이씨 <웃음> 잠시 후식 <웃음> 다들 나와서 예예 예. 어, 기자재들 반납합니다. 아 예예 예. 운동이나 좀 합니다. 저희 잠깐 아아 아, 운동이요. 오 농구할 제소자 제 엄지에 붙입니다. <웃음> <제> 엄지 <붙어요. 웃음> 여기 여기 붙어라. <부터로> 아시는 <웃음> 건가요 지금? 가서 붙어요. 가서 여기서 붙지 말고. 그러면은 우리 밥이나 먹지. 아예문 닫아두고 가겠습니다. 아 아예 그걸, 그걸 그냥 아이고 그냥. 오늘 점심밥 똥국 뚱국이야? <웃음> 어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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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잘하라 응? 음, 와우 뭔데? 이게 뭐야? <웃음> 잘하라 응? 와우가 뭐야? 아 이제 볼일을 와서 행복해졌다는데 니다뭔 <웃음> 소리 하는 거야? <웃음> 또 서로가 응? 예안 yeah. yeah, 좋은 관계로 가면 안 돼. 우리 여기서 뭐 평생 썩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죠? 우리 서로 딱 깔끔하게 응? 못잡아온 것도 딱 없애고 그냥 다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못잡아온 음. 여기가왜 나와요 음. 아니 뭐 신문에 아, 대문짝만하게 나면 그게 또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나 잠깐만, 뭐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네. 경위님 잠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. 뾰로 뾰로롱 <웃음> 그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아닌 것 같아도 아까 그 철조망이 뚫려있는 모습을 스샷까지 찍었습니다만 아.. 골치 아프네 이거 아.. 공거를.. 이런거 참.. 성격할 아, 때 그랬습니다만 이거 자한테 찌르겠..다는데 요아 <웃음> 그럼 경찰 언니가 안 나오면 떠올렸네 이거 <웃음>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잡아 오시는 동안 막 15분 20분을 여기 가만 히 있었는데 이 정도면 형량은 다 채운 거 아닌가 싶은 거지 저는 아니, 일로 <웃음> 아니 저희 죽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<웃음> 진짜 기자한테 안 찌를 거죠? 네 <웃음> 예, 그러니까요 예. 그냥 돈이나 벌게요 돈이. 나최캐비는 케빈은... 기자한테 꼰지르면 여기다 서명해서 넘겨주십시오참거 그 아니 이거를... 아우 3대 탈을 꼭 쓰셔야 되겠어요? 이렇게까지 아이고. 해야 내가 살아요 어쨌든 풀어준다는 거지? 요거 쓰면? 아 여기구나? 예아 그럼 수고 많으셨고 우리 정의 검사다 네,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, 네, 네, 예, 들어가시죠 어이, 뉴스에 뜨는 순간 그 노란머리 다 뽑으러 갑니다 아 그럼요 신문을 읽었는데 이게 일단 음... 드러그 마운틴이니까 산도 가보긴 해야겠지만서도 화살표야 저게 음... 어저 저 대놓고 6-1 저게 나는 힌트인 것 같긴 하거든? 6은 1이다? 6개가 하나? 여섯 6명이...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? 6개를 합쳐서? 양얘인가 6이 재료순가 오우 뭐야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조합법 아니야 저약 조합법? 여섯 개가 하나. 탄소만 여섯 개사 볼까 그냥? 실패하시면 그냥 이로 들어가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이런 데가 있었어? <웃음> 아 야. 야, 여기에 화살표가 있네. 제작법에. 펼쳐 산소, 헬륨, 수소. 요렇게 지금 6개씩 사와 봐. 야, 되긴 돼. 제발, 제발. 6개에서 하나가 되긴 된다고. 지금 탄소. 산소. 헬륨. 수소. 네? 아!